아니다 아니다 아. 무드러져어 이거 아니야 이리 와우 야 근데 나 누가 봐도 진짜 지금 완전 휴가온 사람 같다 미안한데 나 오른쪽 눈이 부어서 꺼지지를 해와 <웃음>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유튜버된 느낌이다 진짜 유튜버 아닐까? 답변해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맞지? 어 맞는 것 같아. 아 네, 잠만 여기로 가면 맞아요. 아니야. 야 우리 도르마 무늬 왜? <웃음> 야 그래 지금 아니야. 잘못 왔어.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저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못 들어가요? 어어아 들어갈 수 있다. 예 예. 제일 편았어요 리프트. 리프트 오른쪽이요. 당신은 똑똑해요. 당연 동물적 직감으로 핏은 크림이 <웃음> <웃음> 근데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없다 <웃음> 난 아직까지 내 가방 못 찾은 게 레전드인 <웃음> 어떻게 다 벗겨졌어 얘가 옷이 <웃음> 여기 앉으시면 되는 거 같은데? 그래 왔습니다 짐은 이렇게 놓고 이제 오후 2시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 안보 자야 돼저오늘에고다겠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죠? 오늘 환전데이 오늘 환전데이 환전만 해도 많은 맞아. 환전하고 한시장 가서 예쁜 옷 가방 뭐 등등등등 보고 시간 되면 스파까지 하고 올 예정입니다 어디서 타야 되지? 여기? 앞에? 아우, 어, 좋다. 에헤이. 다 샀어 우리 원피스, 모자, 아오자이, 신발 다 샀다 이거 찍고 있어 손으로 아여 뒤에 보이시네 신부 입장 더. 가그은원이 돌아보고 d 된다고 하면세개 시키고 하 l 안된다 l 7면5 p 시 l 7pil 11g.smead Mystery e x 땡큐 신까만 <웃음> 어? 이거 완전 나눠 먹자 너 먼저 먹고 나 먼저 아나 먼저 뭐파고 오케이 어. 각할려 먹는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어 <웃음> 와, <목소�집> <목소리가> <웃음>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좋다.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야, 여기에다 키 꽂아. 키 꽂아, 꽂아. 너무 아, 좋아. 엄청 넓어. 아, 오픈. <목소리가> 멀리 있는 거아니야 가까이 아고영상기고 멀리 있는 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수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어. 어실도실실 <웃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술이 밖에 있다. 그치? 사람 나온 거 아, 아니네. 여기 안에 있는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네. 근데 이건 조그만 거네? 응. 안 시원한 거는 큰게 18,000동인데, 얘는 시원했는데 조그만 대신에 18,000동. 종류도 다른 거 같아. 아, 그래? 타입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우리 신경 안써 그치? 어 이거! 아쿠아 이거 많이 봤어 응 맞아 우리 커티비거 봤어 응 이렇게 소주도 봐라 수나리도 봐라 그럼 어떻게 이거 먹을까?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저걸로 먹자 그 조그만 거? 그럼 저거 두개 사고 응. 과, 과자 한번 봐볼까? 오케이 좋다 양주 얼마인지 보자. 아니야 아니야. 저 모금 모금 좋아하는데 모금 모금 이거 배출할 거야? 여기 있네. 맥주보다 아, 근데 비싸. 시원하게. 시원하게 맥주 먹자. 그러니까 시원한 거. 음. <웃음> <웃음> 야 근데 이쁘게 나온다 되게? 볼까? 다 봤습니다 음에 하고싶어 헬로 신짱 베트남 거리 걸으니까 진짜 여행 e t 다다그 n k 봐봐 e a Veteran Korea, 모르겠는데. 와 n Korea, e e 근데 뭔가 이, 이거는 조금 너무 위험 같은데? 라제나 you know? mm -hmm. oh. minutes. o k okay. yeah. yeah. <laughs> a 우리 둘다 카메라 적으 유튜버. 아. e 스 이게 보다. 미스파 아, 저 안하네. 아, 이... 근데 우리가 좀... 그... 얘 이용권을 제대로 확인 안한 우리 잘못도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비록 우리가 못 가긴 했지만 만 원에? 이제 큰 경험을 산 거지. 오히려 좋 아니가 어, 오히려 아니까 그래. 오히려, 아, 어, 어, 오히려 괜찮아. 아, 어. 괜찮아. 우리 그러면 야시장 가가지고 꼬치 먹자. 아 이제 그 닿는다는 뭔가 노래 같다. 빨리 나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무너지는 소리나는 데 건물 무러지는 소리. 예, <웃음> <가끔 부러지는 소리. 웃음> 그럼 이제 꼬치 먹으러 가고. 밖에 없어. 아 되게 많았어. 진짜 누가 봐도 건강해. 여기 이제 안녕해야 돼. 안녕. 고기에 살짝 윤감해. 음. 내가 좀 질겨보이고 큰거 내가 먹을게 보이려 음, 좋아, 좋아. 이건 먹은 거괜찮아 그래? 이건 도 먹어 이런 건 응. 줄일까? 괜찮아요 응. 응.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허허 계속 아니였다 <웃음> 배고팠어? 왜? <웃음> <나 배고팠어. 웃음> 방바꾼이라 <맞구느라> 너무 힘들었어 너무 요전다해 응? 너무 잘한 일이야 응 음. 우리가 이왕뭐 적은 적이어도 돈을 낸건데 트라이는 해봐야지 너무 더워서 어, 초점이 없었는요 그래. 응. <웃음> <트레이크. 웃음> 저는 걸으면서 찍겠습니다 쭈쭈쭈이에요 아, 네. 어쭉 직진해서 무슨 테크 테크컴 뱅크? 응. 거기서 좌회전. 우리 여기 벌 앞에 지금 핑크 성당이야. 솔직히 핑크 성당은 우리가 다 오. 저기 한국인 관광객. 핑크 성당 앞에. <웃음> 아 아. 예. Yeah. 여기가 문이 아닌가 봐. 뒤로 가야 되나? 어, 좀 걸으니까 시원해. 어. 예스. 뭐가 더 가장 그게 메뉴일까? 나화실잘 몰라. 코코넛 커피가 아, 제일 잘렴하고 코코넛 커피가 이건가? 응응 나는 코코넛 커피 먹을래. 넌? <웃음> 너는? 리포메이드 살러가자. 한일 리코메디드 메뉴. This one is the i n e e n Do you like coffee? Or tea, coffee, a n if you like coffee, we have a coconut coffee. Yeah. But uh, tea, we have a s i m p e b o t t i i s a o n a n o a t o You can try them. e l can I get coconut coffee and honey? Uh, can I? get Yes. Yeah. And then t a a n salted lime. That w l be three. Yes. yes. got n a coffee want small or large uh small f r s t small Leo to c h a n l e it small please small. yes um and e m e m b e r for this one coconut coffee small one ice honey kombucha s o m e t h n g then one banana south african office soda right uh, so that would be one sorry okay. uh, can i u s e a credit card in here We don't e e t right uh, car. n l y t a s t Okay. What i d o n t e r is it? It's good. i t o o d t s g o o It's g o o t s It's g o d t o o It's g o t i t o o t It's g o o t d i t o n t l It's g o t s g It's g o o t d i t o n t l It's g o t s g It's g o o t d i t o n t l It's g o t s g It's o It's It's o t s g o o It's o t d i t o i t i t o o t s It's o i t g o o i t i s d i o n t s d It's It's o 맛있어. 이건 좀먹자 아니 어. 이거 먼저 먹어볼게. 이거는 허니 어쩌고 티. <웃음> 어야. 오마이갓. 야 좋은 경험이다. 잠깐만잠깐만너 아. 이거 한 번만 먹어봤는데? 시나몬이 영어로 뭐냐 <웃음> 시나몬이 영어 아니야? 시나몬 만났는데 누가 허니래? <웃음> 너 이거 자. 맛있지? 너도 내거 진짜 한번도먹어내거 아니지? 이대로... 이대로 마셔야 돼. 내가 느낀 거 아니야. 설탕류? 이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트 거예요. 선생님, 선생 그래서 맛이 없었어. 선생님, 소프드전 여기 설탕스 여기, 소기여뭐는왜있기 여기, 여기, 무슨 여이야이여이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게 제일 맛있다. <웃음> 이거는, 아니 이거, 이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먹어이돼이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는거이이 먹지 말까? 좋은 경험이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왜냐하면 뭐가 이게 나요 왜냐면 옆에 거가 진짜 맥락이어서 이게 나 아니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 이거. 이거지 네. 음, 일좀 위에를 먹어볼게 오케이 할수 있어 <웃음> 나도 한 번만 도전해볼게 죽기 전에 솔직히 이런 거 언제 해볼까 어우. 위는 짜 미네시 미네 겨울 때 먹는 그런 거막 이런 맛이랄까? 해놨어? 아니, 아니 근데 맛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극혐 근데 솔직히 이거 원래 시그니처 메뉴 먹어야 돼한 한 마디로 정해볼까? 우리 한 개씩 어뭐 들어간 거야? 난이 콩커피 이 코코넛 커피를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한국에만. 맛. 한국의 맛. 한국의 맛. <웃음> 내생각에는 얘가 주범 한국에만. 한국에만. 한국에만. 한국에만. 한국에만. 한국에만. 만한만 너도 한국한에만한국이만 한국에만. 이국에만한피우만 한국에만. 커피우 코코넛만 나면커피물도 어디 갔어? 그러면 코코넛이나 코코넛... 이거 먹어.